4월 11일 일본 나가노현 남부에서 규모 2 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4월 6일에도 나가노현 남부에서 규모 2 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나가노 기후 지역의 온타케산의 경계 레벨이 올라가고 최근에는 아이치 이시카와에서 진도사가 발생하고 있고 연쇄 지진이 발생하는 기후형과 나가노는 아이치형과 이시카와현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일본 규슈 휴가나다에서 또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통가의저화산 대폭발 이후 규모 6.6의 강진 이후에 규슈 휴가나다 지역에서는 흔들림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이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등급화한 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지진의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느끼는 정도와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유감 지진 중 가장 낮은 진도 1은 실내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중 일부가 흔들림을 감지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규슈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유감지진이 큰 지진에 전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서는 일주일 전인 4월 2일 저녁 8시 26분에도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4월 11일 규슈 휴가나다 지역의 지진권은 장소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규슈 휴가나다 지역에서도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례적인 발표를 지난달 3월에 했습니다. 1월에 규슈 휴가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 발생 전에도 규슈 휴가나다의 북쪽과 남쪽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번에도 똑같이 북쪽과 남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